안녕하세요. 제기타리스 방명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C 스케일을 연습했는데요. A 폼, 이번에는 B 폼으로 G 스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두 개만 하면 어 12개의 크로마틱 코드까지 다 연주할 수 있겠습니다. 대단한 거죠? 자, 그러면은 어, C에서도 일곱 포지션을 했듯이 어, b 폼에서도 일곱 개 포지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할까요? 두 번째 포지션 세 포지션 여기 소리 있죠? G 다시 하겠습니다. 여기 G 세 번째 포지션. 포지션 자 여기서 G 스케일 하는 것은 C 스케일 여기서 이렇게 했던 포, 포막의 손가락 이 움직임이 같습니다 나중에 응용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C 스케일처럼 똑같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C 도에 오면 이게 C 스케일이 됩니다. C 스케일 C 스케일 들리시죠? G 부터 시작하면 G 스케일 그렇죠? 자 여기서 C 스케일 하고 저번에 이렇게 왔었죠. 그럼 여기서 G 스케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하시고 다음 포지션에 이렇게 다오포지션으로 갔죠. 여기서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G를 찾으시면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십니다. 똑같이, 똑같이 여기서 시스템 하신 것 똑같이 여기서.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서 시작한 거고 같은 음이 됩니다. 옥타브, 소울, 소울, 하실 필요가 없죠. 자 그럼 연결해서 G 스케일을 해 보겠습니다. 7 포지션입니다. 9 포지션입니다. 11 포지션입니다.